대작 온라인 게임들은 유저들에게 큰 관심을 받으며 오랫동안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인기가 없거나 매니악한 게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저들이 떠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 종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물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게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게임들은 자신들의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을 위해 힘겹게 서비스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날 마지막까지 게임 안에 남아있던 유저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 하는데요. 끝까지 즐거움을 안겨준 게임을 위해 장례식을 치른 게임을 시작으로 만우절 거짓말 이라 하며 믿지 못했던 유저들의 모습까지 그때의 가슴 아픈 순간들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큐플레이는 맥슨에서 개발한 퀴즈 게임으로 그 당시 MMORPG가 판을 치던 세상에서 나름 참신한 아이디어로 큰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요. 보통 퀴즈 게임이라고 하면 혼자서 할수 있는 수준 낮은 게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온라인으로 유저들과 함께 퀴즈를 풀수 있다는 부분에서 다른 게임에서 느끼지 못한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컨텐츠의 볼륨도 크고 기본적인 상식 퀴즈를 시작으로 썰렁하고 허무한 넌센스 퀴즈까지 풀수 있어 그 당시 게이머들의 지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도 그 당시 큐플레이를 잠깐 했었는데 다른 게임에 비해 성 유저의 비율이 엄청 높아 게임보다는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이성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커플로 함께 게임을 하는 유저들을 보면 신성한 게임을 못 얻겠다며 그들을 혐오하고 멀리하는 유저들도 볼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가 강화된 게임이었기 때문에 퀴즈를 풀지 않고 여성들이 있는 채팅방만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같은 친구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가지 추억거리를 남겨줬던 큐플레이는 족보 문제와 매크로 문제까지 터지면서 점점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개발자들의 답답한 운영도 여기에 한몫 더하게 되면서 이 2015년 12월 31일, 결국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공지 내용을 살펴보면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졸업식을 준비해달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서비스 종료라는 말보다 게임을 함께했던 유저들이 졸업했기 때문에 작별한다는 말이 큐플레이를 좋아했던 유저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종료 10분 전 약속이나 한 것처럼 게임 내 분수공원 채널로 유저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서로 채팅을 하며 게임의 마지막을 아쉬워했는데요 몇몇 유저들은 1시간 뒤에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퀴즈를 푸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서비스 종료 시간이 되었고 운영자의 마지막 인사를 담은 팝업창을 볼수 있었는데요 물론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운영자들의 문제도 있었지만 작은 팝업창 안에 빼곡히 써져있는 마지막 멘트를 보고 유저들도이 순간을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넥슨에서는 서비스 종료 이후 실제 졸업식처럼 졸업 영상을 유저들에게 공개했었는데요 1999년을 시작으로 마지막 2015년까지 게임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기록을 보여줬고 영상 마지막에는 상인 앵커 1000명의 아이디와 함께 게임을 즐겨줬던 모든 유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큐플레이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트릭스터는 2003년에 출시된 MMORPG 게임으로 동화같은 그래픽과 드릴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선보이며 유저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특히 2D 도트 그래픽을 수준 높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었고 등장하는 캐릭터나 몬스터가 무척 귀여워서 사냥만 해도 힐링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아기자기한 그래픽 덕분에 다른 게임보다 여성 유저의 비율이 높아 남성 유저들 입장에서는 파라다이스 같은 게임이라는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그리고 트릭스터 하면 드릴 시스템이 가장 기억에 남았었는데요. 드릴이라는 게임 아이템을 이용해 숨겨진 유적을 찾 찾는 것처럼 땅을 팔수 있었고 이를 통해 성장 및 아이템 획득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막상 해보면 내가 무슨 고고학자가 된 것처럼 필드 곳곳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그 추후에는 이 시스템도 변질되며 유저들에게 외면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무척 신선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게임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트릭스터는 오픈베타 시기에 동시 접속자 3만 명 생성된 캐릭터가 300만 개가 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었고 라이트하고 감성적인 내면 r p g 를 강조하며 PK와 경쟁 컨텐츠의 실증을 느� 낀유 결집시켰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코끼만 걸을 것 같았던 트리스터도 운영의 문제로 세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캐릭터의 밸런스 그리고 컨텐츠 부족으로 인해 유저들의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게임의 정체성이었던 드릴 시스템에 매크로 기능이 추가된 캐시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유저들이 빠르게 이탈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반 유저들이 수동으로 힘들게 드릴질을 하고 있을 때 캐시 아이템 드릴군으로 무장한 템기들이 등장해 포크레인처럼 필드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질을 하면 누구나 살수 있는 아이템이었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게 유저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트릭스터는 점점 폐허로 변해가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유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업데이트까지 진행하면서 운영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고 결국 2014년 1월 28일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저들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즐기고 있는 이 게임이 사라진다고 하니 알수 없는 허탈감과 함께 아쉬움이 밀려왔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게임을 하고 있던 유저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며 큰 충격을 받았고 몇몇 유저는 만우절도 아닌데 무슨 이런 거짓말을 하냐며 채팅으로 서비스 종료를 이야기하는 유저들을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종료 10분 전 마지막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유저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유저들은 몰랐지만 그 자리에 운영자 독수리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운영자 독수리는 게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적극적으로 유저들과 소통을 했던 네임드 운영자로 유저들이 한 장소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마지막을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몇몇 유저들이 독수리의 모습을 보고 운영자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비스 종료 시간은 점점 다가왔고 유저들은 게임의 마지막을 아쉬워하며 채팅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트릭스터를 사랑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다시 볼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까지 10년을 함께해온 게임을 떠나보내는 유저들의 마음을 채팅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되고 서버가 종료되면서 서버와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팝업창이 출력됐는데요 유저들은 그 팝업창을 보고 알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잠시 동안 정지된 게임 화면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rpl은 엔진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morpg 게임으로 오픈 초기부터 불안정한 서버로 인해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게임이었습니다. 다른 볼만한 일러스트와 수인들이 메인 캐릭터로 등장한다는 부분이 다른 게임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었 는데요. 게임이 출시된 시기가 이런 던전 방식의 morpg가 많이 나왔던 시기라 엘소드나 요구르틴 같은 게임을 했던 유저들이 이 게임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그래픽도 나름 괜찮은 편이라 오픈 초반에는 나름 유저들도 많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서버 문제와 어설픈 조작방식 그리고 불친절한 시스템들 때문에 하나둘씩 유저들 떠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여러 문제들이 겹치면서 게임의 완성도가 낮다는 평가까지 받게 되면서 결국 3년이 지난 2018년 12월 6일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종료 10분 전 다른 게임에서 볼수 없었던 독특한 광경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유저들의 게임의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인트루맨이라는 채팅을 치는 유저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 게임을 잘 모르는 유저들은 서비스 종료가 코앞인데 저런 알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유저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인트루맨이라는 말은 RPL을 많이 했던 유저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슴 아픈 말이었습니다. 게임 세계관에서 레스토 텔리아는 사람들과 처음 만났을 때 쓰이는 인사말이고 인투루멘은 헤어질 때 쓰이는 말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이 게임을 좋아했던 유저들은 게임의 세계관에 빠져들었었고 인투루멘이라는 인사말을 잊지 않고 채팅을 치고 있던 거였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유저들은 누구보다 이 게임을 사랑했었고 같은 유저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작별 인사를 사용하며 게임의 마지막을 준비했었는데요 결국 인트루맨이라는 채팅을 마지막으로 rpl의 서버는 종료되었고 정지된 게임 화면을 보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레드는 웹 기반 3d 커뮤니티 게임으로 사이월드 미니홈피처럼 자신만의 가상공간을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 위주의 게임이었습니다. 미니파크라고 유저마다 자신만의 3d 공간을 가질 수 있었고 아이템을 이용해 공간을 꾸미거나 친구를 초대해 게임을 같이 즐길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 유행했던 사이월드처럼 미니파크에서 재생되는 배경음악도 직접 설정할 수 있었고 방명록을 쓰거나 친구 추가 등의 기능들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게임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기반의 게임이라는 생소한 장르 때문에 게임을 즐기는 유저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웹 기반 게임이다보니 그래픽도 조잡했고 관리도 소홀했기 때문에 금방 유저들에게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비스 종료 공지가 올라오게 되는데 커뮤니티 게임답게 금방 이 소식은 퍼져나갔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게임의 마지막을 기념하게 되는데요 서비스 종료가 결정된 마지막 날 유저들은 아바타의 의상을 검은색 복장으로 맞춰 입고 미니파크를 장례식장 느낌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얀 국화를 지닌 채 퍼피레드의 장례식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장례식장으로 꾸며진 미니파크에 유저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게임에서 경험했던 추억들을 이야기 하며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날 유저들의 마지막 모습들을 살펴봤는데요 서버가 종료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했던 게임을 그리워하며 아쉬움을 표현했던 유저들의 행동들이 가슴 뭉클한 무언가를 남긴 것 같습니다